열차 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운행 중 넘어질 수 있으니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Please hold your h a n d up firmly while standing. 코로나19, 당신과 함께 이겨왔습니다.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. 마스크 착용, 손 씻기 수칙을 준수해주세요. 발열, 호흡기 증상 시 일상상구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까지 영웅이 되어주세요. 이번 역은 서울대 벤처타운. 서울대 벤처타운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이번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.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This stop is Seoul National University Venture Town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 Please watch your step.